김투도애 투더지 하김 투더 애 투더지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애지한테 인사하기 싫어 한 번만 더 하자 하자 김 투더 애 투더지 하김 투더 애 투더지 하김 투더 애 투더지 자 새로운 인사 연습 자 시작 투 h 영투 o 우 n 동 to 굿투 라미 p 투 t o n 라미 e 김투 중투더지 김투중투더 r 동투굿투 라미 우투영투우 아닌데 아우 동투굿투 라미 우투 i 투우 정투도, 굿투도, 라미. 하! 어? 자, 새로운 인사로 김투도, 애투도, 지 김투도, 중투도, 지 하! 김투도, 중투도, 지 하!